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진단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앱아이와그 다음에 이제 녹스를 연결한 그런 진단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소개할 것은 앱아이가좀 중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앱 i 라는 것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앱아이 라고 이렇게 처음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 보면은 어, 앱 아이는 안드로이드 펜테스팅, 포터블 인터그레이티드 인바이러먼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그대로 해석하면은 안드로이드 이제 모이킹을 할때 사용되는 그런 휴대성 그런 환경들을 제공했다라고 써져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은 우선 설명을 위해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음말 그대로 이 하나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USB나 아니면 이제 외장 하드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정 이제 하드나 그런 데서 설치를 해서 바로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이런 환경들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이제 그 구성 그 진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. 이 환경들을 할 때요. 그래서 어떤 도구들을 설치할 때 어떤 뭐 파이썬을 맞추거나 자바를 이제 맞춰줬다거나. 그다음에 특정 경로들을 또 맞춰 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이제 도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치를 해야 하면은 지각각이겠죠, 환경들이요.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포터블 방식으로 하나의 이제 그 디렉토리죠.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플랫폼 위에서 어,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러한 도구들, 현재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어,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이 안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디컴 파일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그런 파일들을 음, 분석을 할때 어떤 패키지 정보나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 가지고 설치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소스포지에 되어있는 msi 파일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설치하는 동안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은이아래어이 각각의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공부할 때 어떤 도구들을 어떤 어떤 앱들을 같이 테스트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요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앱 서비스 진단을 할때앱 아이는 이제 진단하는 도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스라는 그 가상 에뮬레이터를 제공하는 요앱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. 물론 이전에는 이제 지니모션이라는 그앱 플레이어가 좀 좋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좀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어 제대로 실전 앱들, 실제 그 제공되고 있는 어떤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되는 그런 앱들이 어 돌아가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녹습 앱 플레이어를 여러분들 실무할 때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개의 설치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. 네, 설치 방법은 간단하고 이제 어,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냥 앱 i e 만 여러분들 좀 앞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. 녹스하고 연결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이후에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요.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음도가 여기서 c 드라이브의 App I라는 예, 디렉토리에 이제 설치가 되고요. 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설치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이 안에 어떤 그 것들이 있는지 폴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보면은 우선은 빈 폴더가 실제 여러분들이 App I에서 바로 어,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죠. 그래서 하나씩 클릭하면은 각각의 도구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어, 공부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돼요. 각자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선을 이렇게 좀 테스트를 같이 시연을 하게 될 건데 어, 각각에 대해서 어떤 도구 용도로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앱 서비스 진단을 하면서 하나씩 좀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취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안드로이드 인식큐어뱅크하고 그 다음에 오토브레스 고트드로이드라는 이러한 테스트 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. 네,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종 앱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은 이제 앱 아이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쪽 폴더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. 우리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인식큐어뱅크라는 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, 뭐, ls-a를 치셔도 되고, dr을 치셔도 되고, 예,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ls-a를 치시면은, 이 apk 파일이라는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각각의 인식회벤트에 활용할, 어, 이 앱들이, 앱그 기능들, 포함된 수스 코드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디컴파일 한다는 디컴파일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예,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가 apk 2라는 도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요거를 이앱 아이가 실행되는 이 콘솔 이 터미널 콘솔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어, 있습니다 예, 그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별도의 어떤 경로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 오른쪽 누르시면 이제 뉴콘솔이라고 있습니다. 이 뉴콘솔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스타트를 하시면은 또 이렇게 멀티로 예,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거죠. 이렇게 멀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렇죠?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, 또, 또 이렇게 좋은 것이 스크롤이 굉장히 길, 깁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cmd 창에서 한다면 이제 스크롤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히스토리를 볼때좀 여러분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죠 요거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어 치는데 굉장히 많은 어, 좋은 어, 도움이 되고요 예, 탭이라는 것이 이 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툴이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apk 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하시면 은 좋지만은 요거는 이제 apk 파일 우리가 apk 파일을 디코딩 하거나 아니면 은 다시 빌드를 하는데 어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pk 툴 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디 컴파일 을할 때는 이렇게 hq 뱅크 apk2 이렇게 apk 파일을 저희들이 디코딩을 하겠다 예, 이런 의미겠죠.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은,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만, 어, 저희들이 공개로,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디코딩을 하시면은, 음, 벌써 존재한다고 나온 거죠.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, 지금 현재, 어, 이 f IE에 아마 요 안에, 안드로이드, 인식 예, 뱅크라고 이렇게 미리, 예, 이렇게 똑같은 예, 디렉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에러가 나는 것이고요. 자 보면은 요거를 잠깐 미리 있는 걸로 수정을 하고 예,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요게 apk 어,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apk 파일은 이제 압축 파일입니다. 이 압축 파일인데 그 압축 파일을 저희들이 이제 이 apk 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덱스 파일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리소스 파일들을 이렇게 디코딩 해가지고 특정한 이제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. 생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인식어뱅크라는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디코딩이 된 것이고,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파일도 현재 보면은 이렇게 디코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리 코드, 이 스마일리 코드가 나중에 이제 어, 여러분들, 자바코드로, 디컴파일 할수 있는 그런 걸로 생성이 되겠죠.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인식큐뱅크 하면은, 이렇게 스말리코드가, 어, 생성된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, 파, 오리지널,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그런 이스스파일이나 기타 등등 파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. 자,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 외에도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웹들이 있죠. 지금 아까 보면은 웹 I, 이웹아에 예, 포함되어 있는 유러한 명령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것이거든요. 그래서 뭐 볼라틸리티, 볼라틸리티 예, 같은 경우에도 바로 볼라틸리티라고 명령어를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메모리 분석을 할때 사용하는 이제 도구 중에 하나이죠.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 진단을 할 때는 이렇게 앱 I라는 것을 사용하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앱 I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녹스 x 에뮬레이터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서비스 앱 서비스를 진단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들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공개 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어, 좀앱 I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어, 가졌습니다.